2022년 1월 2일 스타트 고! 공포방송 넘버원 no.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뭔 소리야? 어? 뭐야? 뭐야? 몇... 거기 누구세요? 아, 아, 뭐야 이씨발. 여기있어 누구세요? 누가나 따라오는 것 같아 잠깐만 저기있어 저기있어 저 잠깐. 어 여기 계세요? 여기요 어디 계세요? 어? 뭐야 뭔 소리야..? 저기요.. 잠깐만.. 어? 어? 뭔 소리야..? 어디야?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, 깐어 아, 잠깐 어 아, 어 뭐? 아, 아... 아 진짜? 죄송... <웃음> 어, 잠깐만 우와 우와 뭐 어색해 소리... 어디야? 와.. 나 미쳐버렸다 여러분들 봤죠? 여러분들 혹시 봤어요? 여러분들 봤죠? 나 진짜 스키 소름.. 어르신.. 어르신 뭐 u a t a k a p buat c a k u p 아이패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사진이든 뭐든 이이든 뭐든 이러분들 모르겠어 이기드 아이패드 아이패드 아 두 분이 계시죠? 어르신! 어르신! 어르신! 시키세요. 잠깐만. 잠깐 실례. 어르신 어디요? 어? 어디요? 따라오라 따라오라고요? 잠깐만요 어디 계시는데요? 뭐 누구 있어요 바닥? 어? 어! 어? 아... 잠깐. 아. 아. 죄 아... 아... 아... 아... 아우... 죄송합니다. 어리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 아... 죄. 잠깐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 아, o V